안양시 의회 정명수 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안양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신청에 재판부가 정의장의 직무 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김영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구분해 당시 의장 후보자였던 정명숙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과 실제로 의장 선임 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가 정명숙 의장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 등의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의장의 직무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양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원 판결을 정의의 판결이라 환영하며 새로운 원구성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안양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립과 반목의 홀단을 야기시켰다며 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야당을 향한 진정 어린 사죄 입장을 밝히라고 축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원 판결로 지난 14일 시작된 안양시의회 임시회 진행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장의 직무 정지와 현재 부의장이 공석인 안양시의회의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충무경제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도 직무 정지가 돼 의회 진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임시회를 비롯한 안양시의회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정의장을 비롯한 직무 정지된 의원장들의 사퇴 후 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민주당과의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MB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